아반떼 AD와 CN7 사이에 출시했던 더니 아반떼 과감한 디자인 캐릭터로 많은 관심을 받은 모델인데요 선하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아반떼 선택이 가능했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풀 LED 사양의 헤드램프입니다 할로겐과 차이점은 우선 광원의 변화가 있으며 바이 펑션을 사용하는 할로겐과 달리 하향등과 상향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램프 개수가 많아졌죠 정션 박스도 LED 사용으로 교체됩니다 할로겐사용에서는 LED 헤드램프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 특이점으론 HLED 타입의 LED로 오토 레벨링 센서 탑재가 필요 없습니다. HLED 타입 LED는 레벨링 센서 없이 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킹인한후 프론트 범퍼를 탈거하고요. 기존 할로겐 헤드램프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사양 헤드램프입니다. 외관상 차이점이 뚜렷한 편에 속하네요. 할로겐에서 바이펑션 타입이었던 상향등이 LED사양에선 독립되어 존재합니다. 여담이지만 더뉴아파트처럼 바이펑션 타입 헤드램프는 자기인증 LED를 지원하지 않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할로겐과 LED사양 커넥터 외형은 동일합니다. 만 배선이 상이합니다. LED사양에 맞게 컨버전 후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꼼꼼하게 마감해줍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순정라인을 따라 튼튼하게 자리 잡아주고요. 기존 정샷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사양 도척박스입니다 할로겐에선 LED사양 헤드램프를 지원하지 않아 꼭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하지 않으면 각종 경고등의 향연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신품 라이트를 장착하고요 풀 LED로 바뀌니 차의 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LED 특유의 특징성과 색온도 그리고 할로겐 대비 시원하고 밝은 시야는 기본이고요. 고장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모집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입니다. 차이가 확연하죠? 야간 주행 시 밝고 시원한 시야를 제공해 줄것 같습니다. LED 순정 풀 LED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